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자하십니까 <웃음> 정답 제주도사투리 <웃음> 저희... 여기는 리프렉스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대박적인 뉴스를 안 들고 왔는데요 바로 우리 연주씨가 이쁘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 예뻐서 죄송 네오늘안 예쁘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장꾸 <웃음> 네. 여자친구가 있다고 우와. 전혀 해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이렇게다 연막입니다 아 제가 그럼 있으면 되는 건가요? 네네 예, 예.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8살 연하라고 들어줍니다. 8살, <웃음> 8살 연하면 이제 19살이거든요? 네 19살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근데 <웃음> 뭐그 일단 합법이죠? 뭐, 네 합법이죠 이제 만나이로 치니까 원래는 21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러네요 다음 <웃음> 뉴스입니다 주연이가 어? 이제 <웃음> 맞아를 외치면 저한테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<웃음> 맞아요? <웃음> 맞아요? 자또 있습니다 주현이가 나미안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아까 100만원 주기로 했어요다 주현아 <웃음> 맞아요? 100만원 안 주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주스입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선비이씨예선비이 씨는 선필이 씨 <웃음> 다음, 다음 하겠습니다 <웃음> 자 오늘의 핵심 <웃음> 뉴스죠 반갑습니다 민호 <미더> 씨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네, 사실 앞에 있던 뉴스는 다 그냥 제가 그런 거아니죠네 <웃음> 맞아요 네, 드라마 있으면 은 뽀뽀 1분 하고 그 뽀뽀 1분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가잖아요 어, 그런 그래? 거였어요 아~~ 오늘은 지금 아 그럼 지금. 아니, 실제로 그냥 뽈 시키지 그게 더 재밌었겠다 어 그래? 어 둘이 해아 어? 아, 나중에 할게요 <웃음> <웃음> 나중에 상대방지야? <웃음> 자 일단 반갑습니다 위도씨 이제 리플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실합니까네네 맞습니다. 맞습니다 이유가 뭔가요? <웃음> 리플이 너무 좋아서요 리플을 사랑해서 왔습니까? 네,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건강해진 모습으로 그럼 나갈 때도 안 사랑했습니까? 나갈 때는 조금 제가 정신적 건강에 좀 돌다가리라서요 에 <웃음> 뭐가 끼들어요돈리 비즈음 비즈음 제가 또 피페로 영준이 거를 또 사가지고요 네, 영준이가 저한테 100만 원 꽂아주겠습니다 맞죠? <웃음> 네 맞아요 맞 그러면 그때는 정신적 건강 안 좋은데 지금 좋습니까? 지금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<웃음> 증명해 보십시오 와좋폐요 사랑해 <웃음> 사랑 한다고 <웃음> 네. 미호 씨가 하차한 지 지금 5개월 되었는데요 떠나간 5개월 동안 미스터를 봤습니까? 안 봤습니다 진짜 안 봤어요?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봅니까? 헐 대박 근데 사실 봤어요 대박. 댓글도 몇개 달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도님이 다시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지금 댓글을 좀 모아왔습니다 이제 미도씨가 나가고 난 후에 댓글과 미도씨가 나가기 전에 있던 댓글들을 좀 모아가지고 읽어드릴 텐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솔직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네. 아, 미도님 광윤기 닮았어요 <웃음> 아, 꽉 잡으신 기 인정하십니까? 잘생기셨잖아요 네. 다음 위도 다시 돌아옴 어떻게 알았지? 그럼 어떻게 알았지? 도자리 까셔도 됩니다 위도 빠진 거 진짜 사람. 너 노잼에 텐션도 났고 혼자 분위기 좋지던데 안 보이니 시원하다 <웃음>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 어, 지금 감정 흔들리시는 건가요?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<웃음> 저는 뭐라고요? 텐션이 <웃음> 잊었다 잊었다 한 귤을 죽고 <웃음> <있고>, 한귤 흘렸다 <웃음> 아 근데 이분이 <웃음> 시원하다고 이제 건지 알것같아 닉네임이 치맥냥념이에요저미도 위도 나가는거 보고 치킨시키고 시킨 매체 시킨다 그게... 잘나갔다구 시원하바 이렇게 맞은 게아 잠깐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당신은 그 말이 책임질 수있을까아왜요난 내가 왜 지금 좀 아니, 이상하게 들었다고요 아니 위 팬들이 저항할 수 있어요 저는 전달할 수 있는 그 잠깐 매체이죠 매체 신문, 아 그러시지 신문, 그러시지. 신문. 그러시지 자 웨이 나이스니 특히 넌 그냥 꼴보기가 싫네 야 꼴보기 싫다 아난 계속 보일거야 오. 와! 미도 없으니 분위기가 확 바뀌네! 야왜 아, 화도성을 줄나요 아니 네. 그걸 더 약간 조금 하려고 자! 제꼬씨 인터뷰 더 가겠습니다 <웃음> 일로 와세요 오세요. 네, 네. 제꼬씨 솔직히 네? 말하세요 네. 미도 나간 거 좋았죠? 어? 뭐 나쁘진 않았어요 <웃음> 아니, 아니 솔직하게 <웃음>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미도 같은 캐릭터가 또 예능은 또 캐릭터 아니겠습니까? 캐릭터 싸움에서 조금 좀 안타까웠다 안타까운 행보를 보였다 야, 이 <웃음> 정도가요? 아, 제가요 왜요? 그냥요 그럼 당신의 직무.. 직무 6이요? 네 직무 6이요? 뭐 저, 저도 뭐카차하고 와요? 미도. <웃음> <웃음> 뭐 건강 뭐 챙기고 올까요? 어. 아프지 않습니다 <웃음> 자제꺼이 감사하고요 네? 들어가십쇼 이거 <웃음> 너무 많이 다음할게요 <웃음> 네. 믿어하는 말 족족 다 너무 뜬금없어 얘기할 때마다 엥? 엥? 이반응 나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<웃음> 책좀 많이 읽으셔야 할듯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들의 아이돌 뭐시기 하면서 믿고 놓은 거 진짜 어리고 생각 없어 보여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? <웃음> <웃음> 자 자료하면 나갑니다 물론 여기가 남자분들의 아이돌이시기 때문에 <웃음> 아 그랬군요! <웃음> 내가 왜 그랬지? 어, 아, 진짜 내가 왜 그랬지? 아 죄송해요 요새 책안 읽는 거 팩트고요 음.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.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다음 옥퀸 영상 보고 충격받아서 나가네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. 그 근데 진짜 그건 진짜 정말 이거는 오케이.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훨씬 전부터 저희가 이게 알겠습니다. 얘기를 나눴던 거라서 진짜요? 그 점은 아닙니다. 진짜 맞아요. 증명하세요. 증명. 증명을 어떻게? 아니 아, 그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. 네, 그때로 돌아가라고? 네 그때 돌아가자. 자 연애 시뮬레이션 시작. 연애 시뮬레이션 아니고요. 아 손빈님 아, 저시대 너무. 우리 궁금해. 해야죠. 하여튼 오킹 형님 선 때문에 아니다. 네, 그건 절대 아닙니다. 리더 의외로 뛰방 안에 논리적인 척하는 것체킹받음 <놀람> 맞아요. 저는 진짜 뛰방한 사람이고요. 저는 IQ 가80 나온 돌고래인데 친구들이 <웃음> 조금. 제가 무슨 말인지 들려요? <놀람> 아 다. 일단... 어, 다 <놀람> 돌고래 <돌고라는 놀람> 하시면서요다 들려요. <놀람> <놀람> <놀람> 당신의 마음 잘 알았습니다. 벨루가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. 예쁜 돌고래. 아 이거 모두소에서 붙인 거 아닐까요? 네 맞아요. 포장해 준 거더라고? 방금 바로 책임질 수 있으니까 마태 씨. 아 제가 한말 아니에요. 저는 대변인 대변인. 대변인이죠. 예, 자 예. 그럼 또 선물이 또 있어요. 위도가 마지막에 태도 못 갖긴 했어도 존재감은 컸구나 진짜. 오 선물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선물이죠. 당시에 존재감이 크다는 건데. 존재감 컸고 아 근데 조금 음치만. 네 알겠습니다. 느낌이야. 자 술이 그다음인데 <웃음> <크는> 제일 이상좋다 <웃음> 술은. 아무래도 제가 조금 크게, 크게. 네, 많이 맞춰봤으니까 맞죠? <웃음> 아, 미더 멘트 속 시원하다. 교촌, BBQ, b h 다 양아치들, 진짜. 아..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? 저.. <웃음> 너무 좋데요 <웃음> <없는데요>? 복찬 주세요 <웃음> 미도 그만 욕게라 그냥 별생각 없이 토론을 임했을 뿐이다 솔직히 토론을 하진 않았어요? 예능이라서 그냥 멍청한.. 근데 예능인데 심러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? 만약 <웃음> 예능이었는데 당신 그 포지션이 심러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<웃음> 어.. 죄송합니다 아, 아 이건 사과를 드리는 게 맞죠? 어.. 반성할 걸 반성하는 건가? 반성 반성해야죠 너무 <웃음> 좋습니다 <또못 받으셨습니다. 웃음> 미도 그냥 관상부터 폐급임 <웃음> 관상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음, 맞아요. 네. 아이 아프리끼인가요? 어, 아니요, 아플 아프리 아니에요.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. 페급이지만 조금 예쁜 페급이라고 하자. 제발 그래요. <웃음> 아좀 건강해졌기 때문에 좀 아, 아, 자존감이 아. 좀 높아진 편입니다. 미도님 가슴에 있는 거 마이크님 가슴털이. <웃음> 아 가슴털이라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. 살짝 가려주시면. 털 네, 같긴 해. 어, 가슴털 튀어나왔음 이름. 어,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? 아니에요 타투예요 카퇴입니다 마테님, 미더님 무슨 관계입니까? 궁금합니다 이거 악플 읽기인가요? 씻... <웃음> 마테라 미더 손절? 손절했죠 지금 붙어 있잖아요 <웃음> 아니 저희 뭐 그때 이후로 한번더본적 없고요 어제 또 처음 봤습니다 맞아 어제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빠 <웃음> 너무 재미없었냐? <웃음> 아 저도 신기했어요 어, 나 진짜 전혀 어색함이 없어서 놀랐어요 누구을좋아요 음, 음. 음. 어 저런 거 둘이 관계 모임? 관계는 무슨 어, 모임 아 방금 아까 댓글 달려있었잖아 돈 주고 돈 받는 관계 아닌가요? <웃음> 그말 잠깐 책임질 수 있나요? 아 잠깐만요, 이거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니에요, 아니요. 여러분들 논란의 여지가 아니, 있어요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이 사람들이 진짜... <웃음> 아니, 뭐 틀린 말씀입니다 그 맞지 않나요? 아니, 아니라고 말 못하겠는데요 <웃음> 그 말에 <웃음> 책임질 수 있나요? 아니, 여기서 월급을 주시는 분이니까 네. 네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, 뭐 <웃음> 자, 이렇게 미더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뭐 소감이 어떠신가요, 여러분? 언니 너무 사랑해요. 진짜 보고 싶었어요. 언니 저 수요일 여자친구였잖아요. 오전 지금 그런 게 보입니다. 눈 앞에 두 글자 아, 직 <웃음> 아, 없진 않잖아요. 어, 아니, 없진 않잖아요. 따로 연락한 적 있나요, 혹시? 없어요. 가시기 전 가시기 없을 수가 없어요. <웃음> <이게. 웃음> 아니죠 아니죠 그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형님은. 아니에요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주주 주연이 아니 뭐 집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뭐 아. 있나요? 아. 아까 뽀뽀 찐하게 한번 해줬어요 아 뽀뽀를 하게제명생 다시 <웃음> <웃음> 아, 요즘 우리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강하게 키우고 있어요 아주 재미없잖아. <웃음> 야, 오늘 무슨 <웃음> 채널이야? 재능 <애능> 채널이야. <웃음> 자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이도 되게 많이 들었던 친구이고 리플 안 하고 있을 었 때도 계속 연락을 했잖아요. 버스킹도 와줬고 뭐 다른 뭐 앨범 냈을 때나 뭐 이럴 때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또구역제도잘듣고 있었습니다. <웃음> 자 민서 씨 엔딩 치겠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들 저가 이제 반가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아까 대변하는 거. 아대 어, 대변하는 거 불편해요? 아좀 아, 불편하진 죠 아, 아, 대변하는 거예요. 대변 똥. 아니 네, 똥하는 거예요 똥. 하지만 그 예전 모습을 좀더 버리고 저의 밝은 모습을 좀더 보여드릴 수 있는 미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오 출근 완충한. 좋습니다. 끝날까요? 끝. 끝. 안녕 반가워 반갑합니다반갑합니다